오늘은요 우리 저기 이거 통배추로 그냥 머리만 뚝자른는 거칠거칠한 김치 담을 거예요 잘잘하게 자르는게 아니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길게 그래갖고 짝짝 찢어먹게 물하고 소금은 좀 적당히 알아서 하면 돼요 김장, 김장할때 절개는 식으로 소금은 사이사이 뿌려줘야 돼그리 빨리 숨이 절거지게 김장할때는 이렇게 안해도 많이 포기니까 절거지는데 이거는 몇개안 되니까 잘안 들거져요 우리 소개가 그래서 소금을 좀 사이사이 뿌려줘야 돼. 집에 김치가 없어요? 응. 집에 김치가 없어? 아니 묵은지니까 누나네 좀 줄라고. 물이 더 많아야되는데 일단 박았고 이게 4시간 됐는데요 아직 이제 뒤집어야되겠어요 이렇게 절구면은 빨리 안 절거져 김장할때는 하루종일 절거잖아요 이렇 뒤집어 놓으면 돼 이렇게 뒤집어서 한참 놔둬야지 중간에요 한번 이렇게 뒤집.. 속에 거 우그루 빼고 우에 거 밑에 놓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뒤집어주면 돼요 아, 이게 배추가요, 내가 지금 8시간 절궜어요. 푹다절거졌네요 이게, 저희 절궈때 물을 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해줘야지, 이게 물에 잠겨있어야 잘절거지거든 그래서 이제 히치는 거는 가정을 안 찍고, 이렇게 절거졌다는거 보여드릴게요. 배를 좀 갈아서 넣어야지 맛있으라고. 두개 넣을 거예요, 배. 김치가 많아서. 양파도 두 개. 생강, 그냥 되죠, 이거 안, 안 돼, 안 갈아줘. 잘라야 돼. 마늘, 손이 하나. 액젓을 200ml 짜리로, 한두 개. 갈아 질려를모르겠다 너무 많아갖고. 따라내고 고추는 따로 갈아야겠어. 고추 이게요. 이게 잘라가지고 한 20분 담가놨네요. 와. 이게 찹쌀죽이요. 너무 많이 썼나봐. 한 컵. 제 계란 컵을 하나 했는데. 많은 것같아요너 많이 넣으면 또 금방 쉬니까 쇠국한만 넣고 소파 미나리 이거 가시예요 밭에 가을에 있던 거 지금 봄에 좀 낫길래 내가 조금 뽑아왔어 밭에서 많이 넣야 되겠다 3개 들어갔냐? 5개 설탕도 좀 넣어주고 이게 좀 싱거워 싱거운 것 같아 이렇게 넣고 김장에 찢어가지고 맛김치 담으려고 김장 때 겉절이 하듯이 먹을 때 쫙쫙 찢어서 먹게 파 배추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네. 매스청을요 조금만 넣어줄거예요 많이 넣으면 물로 감있께 조금만 약간 단맛이 부족해가지고 자, 이렇게 김치가 안생했어요. 김장김치 너무 물리니까 또 이렇게 이런 김치 먹고 싶어갖고.